그럽시다. 찍는 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다니는 건 미친 짓이고. 자, 들어왔어요. 예. <웃음> 밑에가... 속을 했더니 렉이 걸리네. 원래 처음에 렉 걸려요. 로딩한다고. 아, 뭐, 뭐야? 큰 배낭 메고 죽은 애가 있는데? 어씨 뭐야? 어, 2층이었어? 1층이 아니라? 아씨, 창문으로 나왔는데 2층이었어. 신하셔야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밑에 있습니다. 왼쪽 밑에. 나무가 왜 흔들어 거네 도저한번 보고 아 멀리 더 가셨네 카카오택시 있어요 아... 역시 택시는 카카오지 아 근데 요즘에 카오로택시 부르면 안 오더라 왜요? 그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불러요 불 택시 이런 거나 그니까 아... 그, 그 요금 비싸게 약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로 부르면 네. 바로 오는데, 일반으로 부르면 <웃음> <웃음> 그게 아마 그걸 겁니다. 그 뭐냐, 그 사람들은 이제 가맹... 그거고... 모범은 뭐 걔네들 직원이잖아요. 걔네들 계열의 직원이고, 네. 일반택시는 아... 이제 겸업... 그걸 뭐라 그러지... 그냥... 협업같이... 네. 그러니까 그 카카오에서, 콜 그거를 대리를 해주고 예 음. 일정량 자기 번 돈에서 일부를 카카오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안 오는구만? 근데 이거 열쇠가 안 따져요 <웃음> 아이 뭔.. 뭔.. 뭔 소리야? 방금 뭐.. 총소리가 났는데? 거기서 뭐총 쏩니까? 아니요 총소리가 났는데? 차에서? 버그 아닙니까? 아니, 뭐, 뭔가 뜯어먹는 소리인가? 뭔가 아니, 뭐, 전기 튀는 거 같은 소리면은 그 배선 따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배선을 뭐 어떻게 따길래 무슨 저런 소리가 나냐? 아. 자, 사수경계! 사수경계! 사수경계 아니, 안따죠 이거? 미쳤어 또왜 이래? 쉽지 않네 카카오 택시 아 역시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어손안 아, 들어? 움직이... 손안 들어? 오호이 <웃음> 어? 뒤뒤뒤뒤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뒷? 저저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저 뭐냐 저 어 이거 진짜 안 따진다. 근접 무기를 써야 되긴 하는구나. 용히 하려면은 이제 근접 무기를 써야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무게 물건 관리 그게 안 오르네 별로. 안 올라요 원래 총은. 영양은 받죠 내구도가 깨는 거. 그렇죠. 모든 어. 영양 다 받습니다, 그거. 어허. 어. 안따진다시 시래기 먹어야겠다하하하뜯하 먹어야지 음, <웃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에 <하다하다 이제> <웃음> 됐어에 예, 갑시다. 잠깐만요. 위에 있어 건런데부블록 가서 왼쪽으로 2블록 어디가 올라가는 길이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저거 아니야 저거 간부들이 탄자 어디요? 이거 뭐 보여요? 아 이거 일단은 요거 있는거 해놓고 지도 표시만 좀 해놓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트럭은 작은 트럭이고 어이, 어이. 뭐 빌라에 막 무슨 뭐 아, 이런 차 밖에 없네 하긴 근데 도심지에 트럭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에이 뭐야? 맨날 출근할 때 맨날 보이는 게 트럭인데 아이, 그럼 뭐 그, 그 물류창고 이런 데 가야 있으려나? 조그만 트럭 말고 그 트럭 뭐, 백조만입니까? 맞아백조인데 한번 정리합니까? 네, 잡고 가시죠 뒤로 가서 멈출게요 어. 자,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조심해요, 뒤쪽도 뒤에 잠깐만 걸렸어 뒤뒤뒤뒤 장전 장전 사방에서 온다 사 난리났다 야 난리났다 난리났어 아왜 이렇게 걸려 종아리 똑바로 안 하셨네. 많기도 많다. 응, 씨 아래 총... 어디서 이렇게 많이 끼오냐 원래... 어? 여기 빌라 지역엔 많은 법이죠. 아 종합 벌써 났었네. 맞아. 병전. 빵이야! 빵이야! 방야, 방야, 방야, 방야, 방야, 방야, 방야. 밑에서 와요 <웃음> 아 고, 잠깐만 장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장전 장전 Wow. 많기도 많다. 야, 지긋지긋하다. 100점 한 마리 잡을라 했는데 몇 마리 잡는 거야 이거? <웃음> 다 죽었나? 100점이 어디 있죠? 저 어, 위에 또옵니다. 어여있네 여기 아래에서도 한 마리 잡은 거 같은데? 에헤 꽝이에요 꽝아이에요 여기 아래에서도 한 마리 죽였던 거 같은데? 아래에도 있어요? 네 아래에서 제가 한 마리 죽였던 거 같은데 어디 있더라? 저기 아래 있다 오오 아 정리된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뜯어봐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에헤이 에헤이 그리고 다시 끼우고. 무슨 오토마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집이구나. 음. 오 근데 여기 단단해 보인다 집이. 근데 안에 애들도 많을 것 같네. 올라가 봅시다. 쭉 올라가 봅시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통할라 소리. 아 닦았다. 뭐가 딱딱할걸? <웃음> 아, 다나나야 여기도 중세장 난국이구나 또 있는데. 딱 밟아놓고 근데... 아 여기 너무 좁은데 근데 네, 여기 주요 아겠죠? 안 가운데어서 애들 뛰기 시작하면. 얘랑 여기랑... 너무 큰 차가 필요한데 큰 차가 안 나오네. 오 뛴다. 어. 어이 작은 차밖에 없어. 어떻게 된 게? 아니야 뭐좀 큰데를 가야 되나? 막 공항 이런데. 공철 공항 위치라 음. 음. 차가 또 폐차 위기인 것 같은데 벌써 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버틸 수 있어 거기 상가 많이 모여 있네 어딜 가나 좀비밖에 안 보여 이게 기존 맵이랑도 연결되어있어요? 아... 어... 아니요? 어... 그니까 이게... 보니까 원본 맵이고 네. 어? 네. 그... 뭐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막 뭔가를 파밍하러 다니고 이러는 거보다 그냥... 이제 유저끼리막 PVP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음... 어? 뭐야? 생존 자질 같은데 이거? 또 먹고 갑시다 존나 많아보이네요 여기도 그니까 같은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엄청 크게 만들어놓은거죠 음... 지금 여기는 막그 뭐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공항도 있고 네. 막 역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이런 데 그거는 그냥 이제 다 주택 간 거죠 아 어쩐지 그게 너무 많았어 에 네. 차가 걸레가 됐네? 미안합니다 제가 좀 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 버릴 차라서 위에 또차새거 있네요 저 갖고 가면 되고 밑에 또 오네요 승해 죽었어 밖에 좀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밖에 좀 처리할게요 예 혹시 모르니까 창문 닫고 그러니까 한데 뭐가 막 있지는 않네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음. 근데 뭐 딱히 먹을만한게 안보이네요 작은 집이라 그런가 거기 들어가요? 어디요? 집을로도쭉 기어 들어가는거 같은데? 안되는데 음. 애는 총알을... 세 방을 맞아서 죽어 너무 한방에만 죽으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생님 아니 그래도 머리통을 총알로 맞았으면 죽어야지 아무리 좀비로 하지마 뭐가 나무에서 온다? 네 다음 요 근방으로 차랑 좀 구해봅시다 우리가 한 요쯤 온것 같은데, 아, 위치를 모르겠네. 여기 있구나 오케이 대충 알았습니다 김 알았습니까? 네. 타도 됩니까? 아야야 일단 이거 열고 아좀 걸려라 한두번에 좀 걸리면 안되니 한두번에 걸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똑같이 돌려주신다고 이거를? <웃음> 아, 좀 떠도고 왜한 거야? 오늘 안에 안 걸릴 것 같다. 보라지. 어.. 아.. 됐습니다 됐어요? 어. 갑시다 위에 엄청 큰 무슨 학교인지 교도소인지 뭐 그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교도소? 네.. 뭔가 엄청 큰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위쪽으로 어. 가면 여기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분나 직관적인 우 <웃음> 아. 하다못해 뭐그뭐 어, 아파트라든지 뭐 그렇게 이름 붙여놓지 그냥 아파트를 적어놓네 <웃음> 어 아파트 촌 지나서 갔는데 개떼 같이 나오면은 도망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건물 코이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 말하는 거요? 네, 위에요. 위에 뭐 엄청 큰게 있긴 있어요. 음...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려가서. 아이 참. 보이죠? 오, 뭘까? 어, 뭘까? 아 이거 그건데 탄약고? 오쉣또 위험한데 온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단 가 봅시다. 예, 네. 이게 일부분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뛰는 놈이야? 다 나무로 돼 있어. 여기 아닐까요, 이거? 이걸까요?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한국형 피라미드. 뭐, 이게 무슨. 뭘까, 저게 지도가, 지도가 잘못 돼 있는데? 아, 애매하네. 한번 어, 방공호 이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웃음> 일로 들어가는 건가? 막 연구소 당지 뭐 이런 건가? 음 이건 뭐야? 이건 아파트고. 여세오 세임들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게안 보여서 나무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에이, 설마 거기서 설마 일대 벌목꾼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벌목꾼 아니에요 군인으로 전직했습니다. 아, 좋됐다 군인이요 군인 퇴역 군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퇴업군이 하려면은 여기 담벼락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정리하고 한번 가보신? 어 그래? 일단 앞에 길바닥에 좀 세울게요 어. 아 없구나 나가라면 한참 걸리는구나 내리소 빨리 옵니다 위에서 오는 거를 담배 타임 잠깐 차는 쏘면 안됩니다 스님 에? 차는 쏘면 안됩니다 또다시 따기 너무 힘듭니다 스님어 병따기처럼 딱딱따면못 뭐 땁니까? 오호... 이사람이... 왜 총을 안쏘고 그런거였습니까? 분명히 처럼 살아야지 된거 같습니다 안돼데요또 와요? 에. 야 많다 많아 왜 갑자기 이러소 야이씨 아또 걸렸어 차로 라이트를 좀 비추고 어 깜짝이야 이씨 언제 뒤까지 왔어? 누가 여기다가 담뱃감 넣었어? 아... 제가 좀 버려놨습니다. 이 어, 다시 방에 버릴 수 없을까요? 굳이 네? <웃음> 이거? 의자에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웃음> <웃음> 이걸로 라이트 비추고 이렇게 라이트 비춰놓고 보이죠, 이러면? 네? 뭐지? 음, 여기가 뭔지 는 모르겠네. 도끼 혹시 들고 왔어요? 아니요? 어... 오! 그러면은, 뒤를 봐주십시오. 내가 나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쪽에서 튀어나올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제가 지금 그 돌리고 있잖아요 한세월이 걸렸다 한세월 응? 한세월이 걸렸다 한세월이 걸리한세월 지금 제가 이거 어? 마체테 갖고 썰고 있는 제 마음을 알아요 <웃음> 아이 좀 앉아 있어야겠다. <웃음> 오늘 왜 이렇게 빠졌어요? <웃음> 에? 에? 네? 오늘 왜 이렇게 빠았냐고요 아이 한한한 한 수목으로만 빼면 돼요. 파이팅. 그냥 뚫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잠깐 어 앞에 돼. 앞에 앞에 온다. 나무 흔들린다. 흔들렸던데? 버그인가? 이 사람이 또 구라를 구라핑을 친다고. 오케 어, 진짜 흔들렸는데? 어, 이상하다. 먹을 거 혹시 가져왔습니까? 아, 그배 배고름 가는 소리였습니까? 오오이씨. 여기 육폭 어, 비상용으로 써야겠다. 나온다. 그저 있죠. 짜니까 그냥 가면 위험하네. 나무가 흔들흔들했다니까. 또또 흔들흔들한 거야. 아니, 배는 건가? 아, 있다. 그냥 흔들흔들한데다가 총 쏘면 되네. 의도에 맞게 씁시다 에.. 벌써 걸레가 돼가네요 아 그거하고 물건 관리 올리고 좋죠 아.. 오늘따라 이렇게.. 빠었나요? 예? <웃음> 네? 아.. 빠왔다뇨.. 어? 제가 육포도 드렸지 않습니까? 힘내라고 아.. 아.. 먹고 이래라 노예야 어? 내가.. 내가.. 나도 식량 별로 없는데 오호.. 그거까지 나눠줬건만 내게 담벼락, 여보뭐 있다, 씨. 담벼락 저거 부술 수 있는 담벼락 맞아요? 넘을 수 있는 담벼락 같은데요? 낮은 담벼락 같은데? 그 뒤에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리조트 같은 건물인가? 리조트를 이딴 데다가 지어넣는다고이굿 없이? <웃음> 아니 쉬... 차도 못끌고 들어가고. 잠깐만, 잠깐만. 입구가 있데못 찾은 걸 수도 있죠. 아무 흔들렸는데.